ISTJ 유형은 안정적인 것을 좋아하고 변화를 추구하지 않습니다. 반면 이 유형을 만나게 되면 돌붙여갔던 ISTJ도 조금씩 행동이 바뀝니다. ESTP 유형은 현실적인 추진력이 탁월해서 한번 마음먹으면 곧바로 실행합니다. 따라서 ISTJ가 어떤 일을 시작할지 말지 신중히 고민할 때 지켜보던 ESTP는 답답해서 먼저 해보고 ISTJ에게 보여줍니다. 이렇게 ESTP가 선발대로 나서고 ISTJ가 뒤에서 보조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ESTP의 추진력과 ISTJ의 신중함이 더해져 최상의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. 또한 EST가 동일하기 때문에 어떤 일을 논의할 때 엉뚱한 방향으로 이야기가 새는 경우가 없습니다. 대신 e s t p 의 넘쳐오르는 에너지를 ISTJ 앞에서는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. ISTP, 의 에너지 그대로 ISTJ, 에게 요구하면 ISTJ, 는 금방 지쳐 포기할 것입니다. ISTJ, ISTJ, i s ISTJ, i s t ISTJ, b o 본인 돈 fan you young san g vlog asmr d u n total negativ benefit you'll know leel suit suit nada uchuk san dan card lul click haga d haju sayo